니아 뭐야 탑파이크를 한다고? 어, 그래 아뭐뭐 경계도 아뭐경기에도 어, 나오긴 했는데 아불츠밴안 불치 했더니 불치가 나오네 바루스어 탐켄치 서포트 해볼까?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너 무슨 생각 하는 거야 아니야 야, 조합이 영 그런데 야 이거 지겠는데 어우, 나더 이상 닫지 못해. 오! <웃음> <웃음> 오! <오우>, 큰일 났다! <웃음> 아, 너무 당당하게 들어갔다. 나 무슨 생각으로 들어간 거지? 아씨, 어, 죽을 뻔했어. 아, 무슨 생각으로 간 거야, 너. 어, 얘들아, 그러지 마. 얘들아. 아, 얘들아, 그러지 마. 야, 2대1인데 너가 어떻게 이기려고 들어오는 거야? 얘들아, 바텀은... 바텀은 괜찮은데? 얘들아, 바텀... 바텀은 괜찮... 바텀은 괜찮은데? 허어! 파이크가 난리를 피우지 않나? 야손가 개못하질 않나? <웃음> 진짜.. <웃음> 바.. 파로스가 <웃음> 정상이 아니질 않나? 이게 무슨 그지같은 판이야 <웃음> 위에 안보여요? 위에 티어 안보이시냐고요 아직 아니거든요 잉! 왜 나한테 와! <웃음> 야 살려줘! <웃음> 야 야수 딜안 들어가는 거봐와 야수 딜 없는 거봐 파이크 그렇지! 그렇지! 잘했어. 와, 잘했다. 야, 이거는, 와, 내 덕이다. <웃음> 아 흠, 흠, 흠, 흠, 흠, 흠.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아, 아 제발 좀. 파이크. 탐켄치, 근데, 어, 잠깐만. 탐켄치가 안 보인다? 생각해보니까? 탐켄치가 안 보이네? 어, 나 인지 알았네? 난 우리 팀 신경 쓰느라 몰랐지. 나 솔직히 나주자 진짜 <웃음> 솔직히 나주자 안주네. <웃음> 왜나안 줘? 아, 왜나안 주는데? 솔직히 날 줘야지. 이 사람들아, 막아